데데볼 넓었고 음 포프니 볼 때마다 생각하면 이거 면상 보고 판단 안 난데 이거 어난 포프니가 쉬워 난 어려워. 퍼프니 얼음 뭉치 정도는, <웃음> 약좀 찔리는 건데, 도 이씨, <웃음> 까소롭게 받아내는 게. 어우, <웃음> 몸이. 그래도, 나. 어, 딜을 응. 어. 아유, 아유, 아이 까먹었다. 딜은. <웃음> 아, 오케이. 야. 너도 까먹었니? 아, 나 얘가 좀 약간 살창인거 같아. 아 그래, 생각났다. 레쿠자 네. 네, 거기서 7 2 68레벨 만드는 게 불카무스 알까서 만든 것보단 쉬운 것 같다. 아. 아, 메가니움 눈 사태 빼면안 돼. 응, 눈사태를 배운다. 두꼬덩니 이런 거라도. 어. 아. 얘, 얘 진짜 기술 폭이 너무 좋다. 풀 땅, 아풀너 음. 말. 잘해봐야 땅한 개. 어우 너무해. 땅한 개. 아 근데 원신은? 아 근데 지진, 주... 응. 지진, 지진 얘한테 주는 거좀 많이 아까운데? 아 주지 마라, 얘한테. 어, 어, 나중에 갸라도스 줘야겠다. 찰이 그게 낫다. 어. 나난그란 어. 아, 돈이 있기 때문에 지진 내 구조한테 안 준다고. 이거. 이거. 아이 그란돈 디지더 아픈 것 같다 디지 무료로 배는데다는 어. 쓰레기 아 뭐야 아 이름 타는 쓰레기 볼 때마다 매번 너무 좋아. 타올인 타올인 나중에 결라도 쓰셔야겠고, 예쁘네 줘야지 당연히. 대현이는 비전 셔틀이 었구나 너한테. 그 이부분 그... 메가니움. 그... 오허 메가니움으로 레드 깨는 거. 게 어. 갸라도스를 위한 미밥이었던 거임. 아. 흐흐 <웃음> 어. 재준 개가 다 부리고, 먹는 건 갸라도스가 다 한다. 흐흐흐. <웃음> 근데 재준. 제주... 어... <웃음> 근데 재준을 부리게 되니라 재준을 부렸다. 뭐야? <웃음> 야, 그런 애는 아니다. 칼등치기 썬님 혹시? 얘카드치기를 아예 안 배울걸? 엑스라이즈 배웠지? 어 야! 그녀석은 재준이다 <웃음> 아. 어 포인트 업! 오케이 이거를... 응 음. 이건 줄돔이 없는데? 난 포인트 업게 줬다 레프자 줬다 아... 용영미네다붙였다검은먹시 어? 뭐.. 음. 어찬 거기 용 타입인데 파란..대원..대원 대원 미꾸라지만 나온다 신룡 두트리오 <웃음> 신룡을두트리오랑 그녀석이다 어 옆에 옆에는 메가니움한테 노령 노령 리본 준다. 오 작태. 난난내쿠쟈 맞을까? 근데 그거 있으면 뭐가 좋냐? 장식. 야, 상태 이상 걸렸을 때말 걸면. 응? 그아 아파하고 있다고 나 온다이가. 아. 마비는 안 그렇대. 어. 엄청 아파 보이는데. 독이나 화상만 되나보네. 데미지 들어가는 거. 그런가 보다. 어, 얼음은 뭐, 뭐라 뜨지, 그러면. 넵. 아, 재밌는 거. 26번 도래 있다, 아이가. 석경 응. 챔피언으로 가기 전에. 거기서 반응 똑같다. 무슨 포켓몬이든지 다똑같아 반응. 2 6본도로에서 애들이, 포켓몬들이 긴장하고 있다라 말만 나오는데 문제는 다족밥들인데왜 긴장하고 있을까 약자이향 대가리를 대로 보통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 헛소리다 전설의 생물 드래곤 어. <웃음> 상스러운 드래곤 포켓몬 이라요 아, 상스러운 보성스러운 포켓몬 이라면서 미꾸라지 만 있다 <웃음> 애들이 하나가 다 똑같아 아 가끔씩 바지락 나온다 아 자. 잠깐 바지락 개 아닌거 같은데 민영 어어댐장어 장어구이다 오늘 어. 장어 장어구이 어림도 없지 바로 원콤 민용 또 장어 장어 또 지저 시드라 어 물타입 파이아 물타입 포켓몬 나면 오 너무 화려이지아 너무 좋구요 피전한테 시달리던 결반데 민용 조던은 초밥이지 범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데. 아, 어, 여기 있었구나. 아, 신형 원콤 났는데? 신형 원콤 안할줄 알았는데. 오케이, 효과. 원만큼 원콤 갔는데. 누르기. 으악. 주어탕이 되었다. 나 박치기 왜 이래. 으 버튼을 박, 버튼에 박치기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어허. 아니, 도마뱀, 도바베... 아니. 그, 그, 그, 그, 소드라 같은 귀여운 포켓몬을 꺼내면 이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왜? 네. 아, 귀여운 것들. 시드라. 아, 이런 거 죽여야 되는데. 보다 갑자기 갑자기 나 쳐다보네. 오 노루페스 굉장한데? 굉장하면 진짜. 음. 아 근데 근데 포켓몬에서는 왜그 세대만 딱. 포켓몬 뒤에 따라갈 수 있게 해 줬을까 계속 넣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어. 레츠고에 제한적으로 되긴 하다 음... 이 부위만 되겠지 아니 아니 좀 많이 많이 되나? 응아 되게... 응. 아, 근데 그거는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타고 다니는 거구나 야. 아 그래도 알파사파이어 할때딱 괜찮았던 게 파도타기 할때 가이오가랑 뭐더라? 샤크니아? 걔네들은 포켓몬 그대로 나와서 그게 좀 마음에 들더라 어. 샤크니아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아. 자꾸 미끄러져서 죽는다 게임은 반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박지. 박지. 박지. 박지. 박지. 박지. 박 내 마음대로 위치도 못 잡냐 이거? 3 다시 3반미 어디 있는 거야? 오케이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딱 완벽했다 웨 박스, 아 킹드라, 디자라이 약해 빠진 녀석, 야. 오, 오케이 킹드라, 다이 다음 아 세계 제일 에 들어보는 조련사가 타는 쓰레기 한테 다 동봉 <웃음> 쓰레기 반도 못한 녀석들, <웃음> 타는 쓰레기한테 1대4를 지는데? 아. 아, 세계 제일의 드래곤 조련사리? 지지세요 예, <웃음> 이겼다. 아, 타는 쓰레기한테 진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야. 아, 아하하, 진짜. <웃음> 타는 쓰레기한테 지고, 어 충격을 많이 받으셨네. 그니까, 러 걔네들 너무 건방지다. 그래도 당근이 뭐안 낫지 않나? 아걔탄는쓰기한테몇 번이나 줬는데 아 이왕 삐졌다 아, 아. 삐져서 니네 아. 괴롭다 아 타는 쓰레기로 타는 쓰레기로 죽이지 말걸 아 삐졌다 달아도서 죽었으면 안그랬을걸아 <웃음> 타는 쓰레기로 일대에서 죽이다난 크로베스로 죽였어 근데 용의 굴이 어디죠? 용의골그 체육관 연못 있다 이거 옆에. 응. 음. 그거 거기로 파도 타기하고 들어가면 된다. 그 아. 어떤 할아버지가 대기 타고 있다. 그렇네. 아니 허락이 아니라요. 빨리 배지를 먹고 싶은데요. 좀추하게 자꾸 자꾸 숨어 다닌다 이게. 아니.. 너타도쓰레야한테 진거 맞다고요 와.. 이기 난이도 왜 이리 높아 어.. 리버플라빈 오케이 미랭 <웃음> 나.. 나중에 망나뇽마다 키워야겠다 응나 옮겨 망나뇽 괜찮지 어? 나름 괜찮... 괜찮지 노란 뚱땡이라는데 어 노란 뚱땡이다 <웃음> <웃음> 음. <웃음> 아니 사실을 부정할 수없죠아 <웃음> 그 노란 뚱땡이랑 다른 건가? 아좀좀격이 어, 다르긴 하다. 얘는 경험치 쳐먹은 만큼 값을 하거든. 어그 녀석은 값을 못한다. 55까지 먹여야 된다 이거. 아뭐먹으면 뭐 되지. 아니 미용 그렇게 안 잡힌. 그럼 55그 전에 그 나쁜 레벨 때 엄청 힘들겠네. 이상 사탕을 먹여야 된다. <웃음> 성능도 안 좋고 눈도 썩고 야, 아니, 아니 무슨 미용장게 전설의 포켓몬 잡는 거 같다. 야, 야좀 좌표라인 가으로 누가 미용고 전설의 포켓몬이 있지 않나 근데. 누가? 어 누가? 거기. 어떤 등장인물 그랬는데, 어 전설의 도마뱀 포켓몬 아 도마뱀이라 했나? 어 전설의 도마뱀이라 했나? 그렇다. 셋, 녀석은 도마뱀이다. 음. 아니, 도마뱀 들게안 잡힌다. 아, 너, 너 최종진해도 타드 쓰레기한테 저 누구한테? 망나뇽으로는 타드 쓰레기를 잡을 수어요 얘는 얘 타서 죽지 않으면 안 죽거든 얘는 어. <웃음> 화장 시켜야 되나 보니 당연하지. 불, 불을 꺼져 오는 순간 거짓말같이 바로 사르르 녹는다 잠깐만, 나, 나, 8렙짜리 민용한테 볼다 쓰는 거알니지 어. 아, 뭐야, 나, 하이퍼볼 그냥 두번 던졌는데 져 잡혔거든, 뭐. 어우, 나. 어우, 나볼 10개 썼네? 다 합쳐서. 어, 진짜 그래 많이 썼네. 아이! 어, 잠깐만. 아이, 타드 쓰레기라고 개무시 안해.. 야. 캐러도스 거지. 아이, 아이. 아이, 너, 너, 너, 너, 너, 너 망막난으 오르도 못 이겨요. 아이 생긴 거 뭐, 먹고 개무시하네. 야, 아, 개무시하네. 야, 야 민영아 너 그러다 훅간다 어, 개많이 먹는다. 아, 몇 개를 쳐먹는 거야 이 뒤지새끼. <웃음> 노란. 더버비미 아니고. 이이너이 더버비미 아니라 순지새끼였네 이거. 아이 아 다른 포켓몬 꺼내기 싫다고요. 아 다른 포켓몬을 간보 간목이야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안할 거란 말이야. 아씨. 아니. 아아저 민영한테 꼭보준다 음. 이거 이걸로. 막내뇽 3대1 이기는 거, 무조건 보여준다. 야, 민영아, 너 데리고 간다, 리그 깰 때. 아, 잡았다. 하이퍼볼 5개, 슈퍼볼 10개, 뭐. 몬스터볼 한 7개 썼다. 뭐지, 22개나 썼노? 미치겠네. 어. 저는 쪼꼬미한테 개만 했어. 진짜 돼지 만네쌉돼지나니까 쟤도 무보수로 조커라는 직업을 만들려고 한그 친구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어, 어, 어, 어 음. 아, 미용이? <웃음> 보수로 자기가 할머니 집 가는 걸 봐야 된다. 뭐야 이거? 야 민영아, 용의 숨결했다고 뭐좀 달라지냐? 아 달라지네? 아 민영이 왜 전기자석 팔아두고 있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야, 아, 아 전기자석, 개빡치네 진짜. 그걸 매들고 있는 이가. 아, 만나는 민영보다 전기 다 전기자석 쓴다. 아, 개빡쳐 진짜. 아. 내약값내놔 미령아 <웃음> 너 잡을 때마다 600원씩 내놔 <웃음> 아타씨 아! 잇하라이 새끼야 왜 월이 안 아파요? 아잇, 탑하라, 이 새끼야 아, 그 발로 차지 말고 아! 아, 기분. 어, 아, 무서을려라 나이스. 꺼져. 소드라. 소드라. 그, 그, 저포켓몬은로는 말가님을 먹을 수 없습니다. 쏘드라 어 회오리 데미지 3아 아, 아, 아, 이걸 어떻게 쒔께 <웃음> 시드라의 회오리 데미지 8 시간이 너무 모자라 이거 게임 자체가 아.. 전.. 전자파꿀지 말아주세요 이미용도 들고 있는 거 아이가 내비룡은 네, 없다 중국 박스에 있다 어 아. 근데 마침 용의굴 여기 망나뇽하고 갸라도스 같이 채우기 좋게둘다나오는 응, 잉어킹도 나오는데 이제 그 43번이 더잘 나온다 물론 저는 깨라도스를 먼저 키울 거예요뭐그 혹시 게맛살같지? 이 그거? 약... 게맛살 <웃음> 이건 게맛살이죠 내꺼 이 사실을 모커에게 말하겠다. 어, 오. 바로 삐진 거 풀었어. 협박협박하니까 바로 풀네 일단 깨고 소용돌이 섬. 41번 수고가네 바다 회오리 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울 거냐? 비전, 어, 비전 셔틀 갸라도스 한 마리 있다. 대헌이, 약. 약 대헌이다. 아니, 왜. 웬... 빨간 애도 성격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 관상경으로 둘까 싶은데. 개맛살. 개맛살. 개웃기네. 나중에 고집 한 마리. 잡을라고어나난 크롭의 성격이 고집이다 어 근데 네, 아잠깐 더블 <웃음> 배트리 <웃음> 왠지 몰라도 왜 한비가 건방진이냐 <웃음> 아이 잠깐만 아 이러면 달아둔서 경험치먹잖아아나이 이, 이대로 실패인가? 허허허 <웃음> 아이 이, 이 마리오 김 너무 짜증난다 뭐하마 하면 죽여난다 어, 아 됐어. 어 아, 솔로 더블가틀 성공했다. 파란 게라도스가 튀어오르기가 있어가지. 고 뭐라고? <웃음> 나이스. 아 방해 안 하고 1대2하기 작전 성공이다. 어아 점프 왜안돼 이번에 아개 짜증 난다. 아니 점프를 왜 안해 기술 머시50 용해 파동 나, 용해 파동 나쁘진 않더라 용해 파동 나쁘다 흐흐흐흐 구박 구 나쁘다 위력 꼴랑 90에 부가 효과도 거든 그거 용 타입이 맨 처음에 용 타입 기로 안 갖고 있을 때는 써 써줘야겠던데 나. 어. 남3지 응. 성만 몇 번째 아니야. 아좀 비켜. 아. 아 이거 발로 차. 아 이제. 루, 루기야 머리채를 잡으러? 아, 그 가는 기자네, 니 혹시 플래시 있나? 어난 아. 없이 있겠난 없이 있겠다 <웃음> 어차피 부은색갸라도스 관상용이니까? 아 뭐야, 이 와중에 갸라도스 닉네임 <웃음> 파란캐토피라 해놨다 대혼 캐터피지. 야, 근데 하는 일이 나와서 튀어오를기 밖에 없다. 진짜로. <웃음> 파란 단데기라 <단딕이래>, 해라, <나> 그냥. <웃음> 야, 걔는 단단해지기라도 한다, 이게. 비싼데아니 다르지. 아니, 단단해지면, 은 어, 맞을 때더 아프기라도 하다, 이게. 아, 근데 똑같이 차박기만 한건 똑같구나. 음. <웃음> 아니다. 근데 단백기는 상징성이라도 있지 얘는, 얘는 그냥 캐터피이다 왔네 <웃음> 거기 어, 덩... 덩치만 사번 해가지고 캐터피식 만일 생각해보니까 거기다 물 관련 기술 다 심은 데 있구나 아 기술 배치는 이미 생각해놨다 폭포 <웃음> 오르기, 파도 타기, 바다 요리 티어 오르기. 어, 어, 어, 어케 알았누? <웃음> 어케 알았누? 물타입 비전, 일단 얘한테 다, 다 줬거든. 자, 몸통 빡치기를 지우고, 폭포 오르기로 바꿉시다. 아, 이거는 좋은 거 줬어. 하지만, 다른 기술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기술 세 개가 비전이고, 하나가 티어 오르기, 레전드 캐라돌스 이제 쟤는 키워오르기만할 거예요. 배틀에서. <웃음> 아 플래시 왜통통코한테 죽지. 못 앞에 을걸 짜증나네. 야 뭐야. 나 코인 못 먹고 죽었어. 아 짜증나. 오늘 코인 어차피 한번더 깨야 되 이거. 아게 큰일 났다 스타코에 하나 더 모으면 지금 53개인데 하나 더 먹으면 큰일 났다 어? 어..어..제.. 아 배고프면 참을 수 없다 하나 먹어야겠다 물 <웃음> 맛있는 물안 된다 맛있는 물 1200원 이다 에비앙보다 더 비싸다 어. 에비형 비 옛날엔 2,300원이었어. 이거 어. 요새 옛날에 명성을 잃었는지 1,800원이더라. 어우, 데려었네 응, 아, 1,080원. 그리고 한 번씩 편의점에서도 원 플러스 원에서 800원. 와, <웃음> 어, 뭐야? 맞아용. 아, 그림자 밖에... 아! 아이, 그림자밖에 뭐야, 이거. 와주대 <웃음> 효과 굉장한 효과 데미지 1야어우 겁나쎄 <웃음> 급소마이 2다 <웃음> 아 뭐야 실수로 중요한 전화 씹었다 누구꺼? 금손 다시 걸면 된다 어, 아이 근데 개소리밖에 안한다 헛소리 <웃음> 금손도 난 배신감 느꼈다 그때 아이 금선이 금손 개소리야 아 금손이 머리통을 나중에 깨러 가야겠다 <웃음> 마릴리 깰거자 아니 브베이 얘기한다 야. 아 노고추 잡고 싶은데 <웃음> 왜? 아, 아 노고, 노고추 아 노고..노고추..아 노고추 노, 노고추 노..노고추..아 노고추 테이 포켓몬고에서는 진짜 그렇게 응. 나오지도 않는다 여기서라도 대리만 줘고 해야겠다 아, 아 노고추 있다 너 옛날에 잡았다. 난 노고치. 노고치. 나 지금까지도 통틀어서 한 마리밖에 안 잡은가? 수지, 나도 한 마리밖에 없다. 아, 됐다. 노고치 잡았어. 노고치. 오, 레벨 2짜리 주대. 오. 잡아서 키우게. 아니. 아, 레벨 3짜리 꼬마돌 아우. 뭐야? 254천 넘게 있겠다. 악. 내 눈. 로봇이 <웃음> 이제 안잡아요 야, 너 어둠, 어둠의 동굴, 뭐가 좋은 거야? 몰라? 뭐, 뭐 없는데? 어둠의 동굴? 응. 깨, 또뭐 없는데? 어디 있는데, 지금? 소형돌이섬에 있나? 어?